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유튜브에 이 같은 제목의 동영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돈이 휴지가 된다. 자, 돈이 휴지가 된다라는 동영상을 보면 그 순간 제목만 봐도 심장이 덜컥 하죠. 특히 돈을 은행에 목돈을 맡겨놓은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돈파는가게도 돈이 휴지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그것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돈이 휴지 되는 결정적 순간 자, 일반적으로 돈이 휴지가 된다 하면 떠오르는 것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가부도입니다. 또한 돈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하이프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죠. 이 같은 것들은 대체로 국가부도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는 오래전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같은 국가부도라든지 급격한 돈 가치 하락,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못해서 오는 게 아니죠. 이것은 국가의 시스템 또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면 외부 요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면 외부 요인이니까 내가 대처하기가 쉽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대처하기 준비하고 대응하기 힘든 것에 관심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반대로요, 내가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내 돈을 내 돈을 소중한 내 돈을 휴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 오늘 동영상은 두 개로 나누어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유 돈을 은행에 장기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물론, 은행에 잠시 돈을 맡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몇달 뒤에 쓰겠다또뭐 1년 뒤에 쓰겠다 하는 돈은 꼭 써야 되는 돈은 정말 원금이 손해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은행은 돈을 불려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다 동의하시죠? 반대로. 돈을 맡겨놓는 금융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겨놓는 곳이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부에서는 여유목돈 은행 장기 보유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볼 거고, 다음번 2부에서는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을 가장, 가장 리얼하게, 리얼하게 이해할 때에는 시간입니다. 시간. 즉, 10년, 20년, 30년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면 정말 돈이 휴지가 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같은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일까요? 주로 은퇴자산들이죠. 연금저축이라든지 IRP라든지 연금 보험 자, 이런 것들은 가입하고 불입하는 기간 동안이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죠. 또 연금이 개시되고 그때부터 연금을 받는 즉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기간을 따지면 무려 30년, 40년, 5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입 검토 중이거나 즉 은퇴자산,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가입을 지금 검토 중이거나 또는 이 같은 상품들에 가입하고 납입을 완료하고 이제 막 연금 개시를 앞둔 분들은 반드시 이부를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정말 돈이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민연금은 매년 지급액을 인상해주죠. 올려줍니다. 왜 올려줍니까?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건데 그 인상하는 기준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죠. 한 1%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가치가 떨어진다 할때그 기준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체감 물가입니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이 같은 체감 물가는 대체로 연 평균 3%, 3.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는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체감 물가,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체감 물가가 5% 이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원금 보장을 하죠. 은행 예금 2%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금 보장이 되는 은행 예금의 2%, 3년 또는 5년간 보유한다면 원금 보장이니까 정말 원금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즉, 본전일까요? 손실일까요? 다 이제 좀 뭔가 느끼셨죠? 즉,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년 체감 물가 기준 3%, 3.5%인데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2% 정도로 불어난다면 본전입니까? 손실입니까? 물론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불어나 있겠죠. 분명히 숫자로 보면. 그런데 실질 가치, 돈의 구매력 측면에서 돈의 실질 가치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실질 가치 측면에서 보면 손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식 가치, 숫자만 보면 손해가 아니고 실질 가치로 보면 손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목돈의 장기 보유, 여유목돈을 장기 보유할 때는 반드시 필요 수익률 3.5% 이상, 즉 체감 물가 이상으로 돈을 불려내야 내 돈의 실질 구매력, 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3년, 5년 정도라서 그렇지 제가 다음에 2부에서 말씀드릴 10년, 20년, 30년 장기로 가면 돈이 휴지된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상품에 가입하실 때 예컨대 연금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를 잘 봐야 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 내가 받는 총액이 얼마고 그때 돈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상품설명서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내가 잘 공부해서 내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 런데 보겠습니다. 30년을 늘어뜨어보면 1990년대 대기업 신입 연봉은 약1 0 0 0만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 대기업 신입 연봉은 4 0 0 0만 원. 몇 배입니까? 네배 4배 올랐죠. 네 배가 올랐다는 것은 물가가 네배 올랐다는 것이니까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 가치는 네배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30년 전 1990년대에 사립대 등록금 한 학기 1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난해 한 학기 사립대 등록금은 450만 원. 그러니까 물가가 세배 오른 거죠. 사립대 등록금 기준으로 하면 반대로 돈 가치는 세 배가 떨어진 겁니다. 자, 내돈 가치가 10년에 한 배씩 떨어지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자칫다면 돈이 휴지가 된다는 것이 정말 실감 나죠. 자, 그래서 여유 돈이 있다면 이것을 장기로 보유할 때의 기본은요. 어떤 것으로 따져야 되냐면 단순하게 이자가 아니라 돈의 실질 가치, 체감 물가를 뛰어넘는 이자로 따져야 합니다. 은행 예금, 장기 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맡겨놓는 거, 한 1년 정도 맡겨놓는 것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돈을 맡겨놓는 금융기관이 바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유목돈을 장기 보유한다고 칠때 그것을 은행 예금이 아니라 미국 또는 한국의 투자성 상품, 주식형 ETF나 배당형 상품에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이 같은 동영상은 제가 3년 후, 5년 후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한 4개, 5개 정도 타입, 그 결과를 따로따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동영상 공부하시고 참고하시고 이 동영상 끝나는데도 제가 한두 개의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 상품은 크게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세 가지 등급,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듯이 투자 상품에도 세 가지 등급 크게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즉 아주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세상에 공채는 없으니까 손실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이것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 다음에 반대로 정반대로 제일 아래에 있는 손실도 크지 않지만 이익도 크지 않다. 이것이 제일 아래에 있는 투자 등급입니다. 대체로 제일 아래에 있는 투자 등급의 기대 수익률은 2% 3% 이내입니다. 이내. 자,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것, 제일 아래에 있는 것 가운데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하는 상품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대체로 고배당 상품들 있죠. 특히 미국 ETF 같은 이런 고배당 상품들이 중위험, 중수익에 속하는데 이 중위험 중수익에 속하는 기대수익, 이 같은 상품들의 기대수익은 4%에서 6% 정도로 예상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년 후 5년 후에 구체적인 동영상은 해당 동영상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 동영상들의 한 두세 가지만 가져와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은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3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이겠죠. 3년 전에 1억 원으로 미국 주식 대표지수 한국 ETF에 투자했다 치면 이것은 한국 돈 원화로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자 대표지수, 미국 주식 대표지수가 뭔지, ETF가 뭔지는 따로 공부하시고 예컨대 타이거 S&P500 ETF는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e t f 또다이거 나스닥 100은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ETF를 뜻합니다. 물론 이 상품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상품들도 많고 비슷한 다른 상품들 역시도 똑같은 미국 주식 대표 지수를 추종하니까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편의상 이두 종목 정도를 샘플로 가져왔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이들 종목 두 개에 각 5천만 원 투자했는데 3년 후에는요. 2억 400만 원이 생깁니다. 1억 원이 늘었죠. 자, 매년 30% 이상 불어난 결과입니다. 자, 이것을 은행 예금과 비교해 보면 똑같은 1억 원을 은행에 3년 맞게 나왔다면 2% 기준 1억 6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도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5년 전 시간으로 더 늘려뜨려 보겠습니다. 똑같이 5년 전 1억 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 e t f 각각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5년이 되었으니까 돈도 더 늘어났겠죠. 2억 7천 7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역시 30% 이상 매년 이자가 나왔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은행에 두었다면 5년 동안 1억 천만 원에 불과했겠죠. 자두 번째 경우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일이 2021년 12월 10일입니다. 보면 음 1억 원으로 한국 주식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겁니다. 지수, 평균지수, 대표지수 ETF에 투자한 건데 최근 몇년 동안 지난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죠. 한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국 주식의 대표 평균지수 ETF를 타이거 200 ETF, 코덱스, 코스닥 100 ETF를 제가 사례, 일반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상품들 많고 그 상품들도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똑같은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각각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년 후에 무려 1억 3천 6백, 즉 3천 6백 이상의 이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년 약 11%입니다. 은행 예금에 했다면 마찬가지죠. 3년이니까 1억 6백만 원밖에 없었겠죠. 자 이것을 5년으로 시간을 한 2년 정도 더 앞당겨서 계산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5년으로 하면 1억 5,4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400만 원을 번 거죠. 이건 역시도 매년 약 11% 불어난 건데 은행에 두었다면 5년 동안 1억 천만 원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돈이 휴지가 된다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3년 전, 5년 전에 투자 상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 나죠. 상대적 박탈감. 소위 벼락거지, 벼락부자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로 든 것들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고위험군에 속하고 그만큼 또 기대수익도 높은 상품이다,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가운데 중위험, 중수익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것은 올웨더컨셉 월 배당, 월 배당, 매월 배당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들 가운데는 고배당형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올웨더 컨셉, 월 배당. 올웨더 컨셉이 뭔지는 또 공부해 보시고 이때 웨더는 날씨를 뜻합니다. 포시즌이라고도 하는데 주식이나 경제를 기후, 날씨에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올웨더니까 주식시장, 경제가 어떠할지라도 따박따박 수익을 얻겠다라는 컨셉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이 나오죠. 이것은 미국 ETF로 구성되어 있고 포트폴리오니까 여러 가지, 대체로 한 8개, 10개 정도의 ETF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운용하는 건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달 1년 동안 성적을 보겠습니다. 자, 배당. 배당은 1년에 4.93% 나왔습니다. 매달 나와요. 따박따박 1년 동안 합의. 4.93이니까 5% 정도 나왔죠. 자, 미국 달러니까 달러 기준, 달러 기준 수익률은 1년 동안 원본이 0.36% 크게 나오지는 않았죠. 그만큼 변동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니까 또 이게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달에 막혔다가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해서 찾아갈 수도 있고 몇 개월 뒤에 찾아갈 수도 있죠. 대체로 가입하신 분들은 따박따박 나오는 재미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경우에는 환차손, 환차익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환율. 그래서 지난해에는 환율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계속 올랐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걸 원화 기준으로 수익을 따지면 무려 11%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하면 0.36의 원본 수익률에 4.93의 배당 수익률을 하면 5%가 넘고 이것을 원화 기준으로 하면 무려 16%가 넘는데 자이 같은 상품들은 미국 ETF 포트폴리오월 배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달러 수익을 기준으로 하시고 배당은 뭐늘 계속 매달 나오니까 달러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시고 원화 환산 수익률 자, 이것은 보너스, 보너스 개념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상품들의 배당 안정성을 보면요. 자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지난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쭉 해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도 4.12 2016년도에도 4.35 2017년도에도 4.5가 넘죠. 2018년도에도 5.21% 2019년도에도 4.8 이상이 나왔고 또 2020년에는 4.7%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배당은 매달 따박따박 나온다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1월에서 건너뛰어서 11월, 12월 있는 이유는 페이지가 적으니까 이 가운데 2월 달부터 10월에 달 빠져 있습니다만 매달 꾸준히 꼬박꼬박 나옵니다.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정해진 배당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이 휴지되는 결정적 순간 일부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돈이 휴지 안 되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자 수익 기준은 돈의 실질 가치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기 보유인 경우입니다. 잠시 맡겼거나한 1, 2년 맡기는 경우는 돈을 맡겨놓는 겁니다. 이때는 원금 보장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장기 보유할 때는 수익 이자 기준은 돈의 실질 가치로 판단하셔야겠고 이때 두 번째 이 같은 여유목 돈의 장기 보유할 때는 필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돈이 휴지되지 않으려면 돈 가치, 실질 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체감 물가 상승률적 3.5%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래서 투자 상품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은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의 실질 가치가 손실난다고 라 해도 투자가 적합하지 않는 분들 조금만 원금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내가 밤잠을 서쳐 이런 분들은 걱정이 많아져 이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은행에 고의 보관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장수하는 지름길이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실 때 투자 상품은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또 반드시 여윳돈이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등급도 세 가지가 있다. 그 등급 가운데 내가 맞는 것, 나한테 적합한 것, 내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이 정도 어지간하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자 그런 상품을 반드시 여윳돈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돈이 휴지 되는 결정적 순간 일부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송과 관련된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